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니 희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전 시간에 그 히틀러 코스프레 그거 뭐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고 제가 이렇게 좀 에, 했었는데 조금의 영향은 있었겠죠 그래서 어 벌써 그냥 그 방송 나간 이후로 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은 그쪽 그룹에서 어, 현명하게 판단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자단에 뭐 7월 달에 뭐임페리얼 간에 그쳤네 그거는 포기했다고 벌써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리,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뭐저 때문에 했겠습니까 저, 제가 그렇게 한게 약간의 영향은 좋겠지만은 그 별로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임페리얼들 그 크라운들이 그렇게 이제 임페리얼 못가서들막그냥 안달바텔이 난 건데 그 위에 또 임페리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번에는 이러다가 그냥 작살 난다 회사에서 지금 뭐 그런다 그런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많았겠죠 뭐 보지 않아도 그냥 유리 백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뭐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되겠다 진정성이 없이 10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그분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진짜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임페리못 갑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두고보세요 가나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시스템 강의를 하면서도 그 자교 푸팀복 꿈결 명처 만우 상복.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복제로 끝나요. 그런데 복제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시스템 소득 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히, 히틀러 코스프레 같은 그런 그런 식으로 여태껏 이렇게 점철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번에 그 안내사항 간단하게 아 3개월을 갖다가 여섯 랩 타임 그 15일 단위로 여섯 랩 타임을 갖다가 그냥 줄기차게 평지한 실적으로 보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나겠습니까 하면 어떤 현상이라면 만약에 그거를 강행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각그거 살아있는 임페리얼 가려면은 뭐 전부나면 몇천 뭐몇 천명인가요 972명인가 세일즈 마스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뭐그 숫자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있고 계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분, 그거를 6, 6랩타임, 그러니까, 아, 1 0월 간격으로, 그래서 3개월을 연, 그냥 계속 그렇게 하려면 아마 아미 초창기 때 그랬듯이 그 다락방 비즈니스, 그 다락방의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될 겁니다. 해모님 같은 경우는 소포장도 다 지금 트래킹이 다 걸리게끔 요번에 전부 다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저기서 그 저기 재판매 때문에 재판매가 들켰어요 그리고 거기 크라운이 그 그중에 그 하수인 같은 크라운이 또 저기 거기 산하의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누구라고 있지 그 사람 그저 재판매에 걸렸거든 아이그참 말이야 그러고 그렇게 고그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분 저기 그런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아닌가? 아아아그리고딴데러니까재판매를갖다 여러 여러 군데에서 뽀록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레코드가 있는데 그 요번에 강행군을 갖다 그렇게 했다가 첫째는 일단 회사에서 가만 안 놔둘 거고 그것 때문에 고만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만두요 조짐이 그외인페럴도 요번에는 이거 이렇게 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막뭐뭐 뭐, 뭐, 그랬, 그랬겠죠 뭐 보나마나 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아 그만두게 됐는데 아직도 그 게임은 안 끝났습니다 그사나에 있는 분들 괘씸죄 관련 분들이 유자격자로서 센터를 내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또그 양반이야 그 크라운 무조건 안 된대 걔는 안 된대 그 사람 접수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거기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게 뭐 말이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윤리자정위원회에서 그냥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거 그거 센터 허락 날 때까지 저는 아 그냥 팩트를 가지고 그냥 이제 내 것도 자료까지 해갖고 제가 계속 아안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무슨 놈이 로얄이고 무슨 뭐그 사람들이 무슨 그걸 갖다가 센터를 갖다가 유자격자인데 자격이 흘러넘치는 사람을 갖다가 안 해준다고요? 안 해주나 해주나 한번 버티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무슨 그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주 희소식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왜 희소식이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전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 없, 없는데 그거 중단함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 뭐 등등등 진짜 뭔지도 모르고 원래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비어 그러고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원래가 이런가 비어 그러고 했던 사람들 다락방에 재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만두게 되고 막 그빚지고 이런 것만큼은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번에 그줌 미팅 우리 저 아자중 어 전화 그 전번에 그 특강에 그 나왔던 김영화 팀장이 이 시스템을 시작한지 3 4개월 만에 코로나가 돼서 3년 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 하고왜 5배 10배씩만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거는 코로나 되면서부터 바로 2020년 6월 그단서부터줌 어, 미팅을 열어갖고, 그때서부터 지금 온근 3년을 갔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한몇 개월 빠지죠? 지금도 저희가 줌 미팅을 그렇게 아주 그냥, 어, 하고 있거든요? 딴 데는 줌 미팅 안 했나요? 근데 왜 거기는 성장은 커녕 100명이 있던 데가 20명으로 나, 20명 나, 센터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무지 많거든요? 거기는 줌 미팅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 세모 줌 미팅을 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그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뭐 그냥 두, 그, 그렇게만 해왔는데 저희는 전원 참석하는 거거든요. 전원 참석해서 스피치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그런 그냥 다자 형식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줌 미팅을 갖다가 이 평면적인 줌 미팅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김영아 팀장이 요번에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 5월 5일날 5월 5일날 아주 특광 아주 그냥 순서 정해서 한번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은 뭐 실무에서 3년 반에 갔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시스템을 해갖고 3년 반그그 그 중에 3년은 저겁니다 코로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장적의 발전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다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그냥 섭뜻 나서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전번에 저기 앞에서 얘기할 것과 뒤에가 있고, 막 이래갖고, 여러분들 듣는, 그, 초보자,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 전체 내용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지만은, 다 이렇게, 아, 들으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정갈하게 해가지고 아주 풀타임으로, 네 시간을 거의, 아,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그, 김영학 팀장이 1부2부로 나눠갖고, 1부2부3부 정도로 나눠갖고, 아주 그냥 순서 정연하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왜 시스템을 해야 되지? 친구나 많은 뭐 친인이 저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했거나 뭐뭐 뭐 돈을 빌려달라고 뭐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왜 해줘야 되지? 그거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해줘야 야 돼? 줘야 되지? 그런데아아 아 내가 해줘야 되겠어 해줘야 될 이유가 충분해 그랬을 때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의 순서는 내가 그거를 왜 하지 애터미를 왜 하지 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가 분명해졌을 때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정확하게 왜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또 특히 코로나 다 풀렸죠 회사에서 이제 그 안내 안내 상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 막 카드 가서 그냥 막 그냥 줄줄사탕 이렇게 하는 거있잖아요니까순 그러니까 가짜들을 양산하는 그 안터지는 팝콘들 있잖아요 그냥 이빨 부러질 정도로 그냥 그런 서리은 것들 내지는 아 딱딱한 것들 분량들이 천재 깔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복제라는 얘기가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데도 얘기는 못한 게 아니, 자, 자교 팀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제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꿈결명초 만우상복인데 꿈결명초 만우상복 만후상까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복제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소득은 복제가 안 되면 물 건너간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네트워크에 우리가 생필품을 많이 다루니까 거의 다 생필품 아닙니까? 생필품이니까. 그러니까 이막큼먹목한 뭐, 성격은 한 거거든요. 근데 생필품을 하는 우리 같은 어, 다단계, 네트워크의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이, 네트워크의 시스템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까요 사업자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까요 사업자 네트워크 100%입니다. 그냥 사용자 네트워크는, 그냥 생필이니까 어차피 바꿔쓰고 마트 체인지 하고 뭐 요런거 좀 설명할 때 조금 그냥 이렇게 그 들어오고 외형적으로도 어우 소비자가 어우 물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자 네트워크 다 그래서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의 아주 사용자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사업자가 구축이 된다 그 와중에 이제 사업자가 구축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때 이제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초창기, 초기, 모든 네트워크의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15년이 돼가는 지금 거기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사, 용자 네트워크이 아니라 사업자 네트워크이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어, 그래요? 근데 왜 시스템을 갖다가 그 사업자들은 해야지 이 복제가 되고 시스템 소득이 생기나요? 고런 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토 사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그냥 물건 싸고 좋으니까 쓰는 거야. 그냥 난 너가 쓰지 말래도 써.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자자교푸팀복절크삼독이 10개 명에 의해서 그 물건 써야 됩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그냥, 나 물건 너무 좋아서, 나, 나 많이 써, 나. 소개도 많이 해. 막, 그냥, 나 저도 좋아. 좋아 그고 얘기 많이 해. 그때도 난 뭐, 하나, 투수 같은 거안 나오던데. 가끔 뭐, 뭐, 저, 6만 원이니까 그거 뭐, 뭐 나오는데, 난 관심 없거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자, 원칙, 시스템 소득입니다. 나 시스템 소득, 뭐, 뭐 그런 거 모른다니까. 아유, 골아퍼. 어, 나는. 이렇게 하는 분들 앞에서, 절 긍정의 원칙으로 스피치 하셔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원칙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을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3불의 원칙이 그렇고 3불의 원칙은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죠? 기브앤테이크 스피치를 맨날 듣지만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뭐예 들어서 이런 5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입니다 만나질 않는데 무슨 터치페이요 나는 내가 물건 쓰는데 왜 터치페이를 갖다왜 얘기한대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는 분들은 원칙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런 얘기하면 저저요동학놈 저쪽에 있는 짠 나라 세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저자교팀 부부 무슨 내가 사업을 했는데 무슨 자영사업이겠느냐 난 물건 그냥 쓰는 사람이야 내 좋아서 쓴대니까 아우 뭐라퍼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꼭자격프 팀복, 절크삼독이라는 원칙과 오개념이 꼭 준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요 다섯 가지 원칙과 개념대로 안 하면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변덕과 촉이 그냥 막죽긋듯 하고, 김영아 팀장 강의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참 머리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걸로 서론에 그렇게 깔고 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사, 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가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감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감정이라는 게 수시로 변해. 그 사람마다 틀리고 남녀노소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그 너무나도 그냥 다양한 경우의 수가 하루에도 생각을 3만 4천 번을 하는데 그 생각이 하루에는 이렇게 뺑덕도 벌었다 저렇게 했다는데 그게 또그 수만 명이 수만 명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저 우리 무한당이니까 무한 그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일정한 툴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 되는 그거가 원칙 오개념이거든요 고대로 시스템을 우리 저 센터 미팅 하는 거를 그 서식대로 그거를 1년 52주로 갔다가 틀림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야 오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같은 그 오개념 오원칙대로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복제를 시키려고 하면 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제심합력으로 모였을 때 원칙 오해념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준수하고 막 그러면서 행동을 또 그거에 따르는 행동을 갖다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굳이 이게 안 했는데도 복제가 돼 있어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복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어, 임페리얼 그런 거잘 쓰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도 앉아갖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로얄 뭐 이러신 분들도 뭐 하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안 된다 그,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말투로 갖다가 복제했다고 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제는 내 심장 여기 한 가슴 한 한가운데 나도 모르게 오오오 오,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제가 돼야지 복제가 안 되면 시스템 소득이 없어요 무슨 3대 상속이 되고 그거 다 날라간 얘기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제의 원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제의 원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복제를 시킨다고요? 근데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제의 원본만 되면 돼. 그럼 회장님 몇번물었잖아 물건, 제품 애용하고 나한테 팔라고 그랬지. 나한테 딴 데다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복제도 뭐냐면 은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도 나만 복제하면 돼요. 나만. 그러면 그 파트너들은 원칙 5개점에서 미팅에 참석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의 그렇게 해서 똑같은 복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파트너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문지방 넘어가는 순간에도 바뀌거든요. 그걸 갖다가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변치 않는 그걸로 그냥 꾸준하게 그 사람이 무슨 나, 나의 나 성공, 스폰서의 성공을 위해서 뛴다고 웃기는 소리지만라 그런 사람은 바보 중에 상바보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 복제의 원리대로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은그 어? 사람을 소개했던 나는 어? 별 하는 일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니까 복제라는 것은 그거의, 그거의 무한반복입니다. 만약에 반복, 반복이 없다. 그리고 맨날 저같이 저, 저 같이 그냥 맨날 이런 것도 구상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이건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돼. 뭐 경험도 많아야 돼. 모두 해야 돼. 뭐 이런, 이런 거를 갖다가 유튜브도 남의 것도 많이 경청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는 반복이 반복이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은 복제는 물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것도 들어와서 원치고객념대로막 스피치하면서 서서 깔깔대고 웃고, 아우 칭찬해 주고, 아우 대단해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얘기하면서 알경으로게1 그 년, 2년 이렇게 지나니까 복제가 돼 있어. 파트너들도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천사 사장님. 오래간만에 그 유튜브에 거기 줌 미팅에서 하는 거 이렇게 탁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그분들 얘기하는 거 스피치 하는데 그거 한번 천수 TV 들어가셔서 보세요. 항상 그대로 계속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거기 참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허창하게 이렇게 또 화이트보드를 폈거든요. 자일기 스쿨 일기가 끝났어요. 스쿨 일기는한 12주차를 했는데 6주차, 7주차 되니까아 시스템이 환히 보입니다. 이제 막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월 8일부터 일요일, 작년서부터 제가 일요일 반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요일 날 놀아본 적 없어요. 그냥 아주 열심히 또 밤새 또 연구해서 또 이렇게 또 이거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재미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일기분들이 워낙에 그, 요청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때 미처 소식을 못 듣고 못 들어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2기, 3기 그래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근데 1기하고 2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네트워크 팬세사회라 이게 좋다는 소문이 나면 그분들이 다 소문을 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굳이 광고 안 해도 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니까 1기하고 2기 정도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담수 상기서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가리라고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오랜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 일정을 갖다가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요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4월 30일 날 일요일하고 5월 2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갖고 6월 18일 8주차까지 끝납니다. 이때 총파티. 이건 오리엔테이션 겸, 그, 하고, 그 다음에 이 총파티 겸 해갖고, 18일날, 6월 18일날 8주차가 다 끝나요. 충분히, 거기에 워크샵, 거기에 뭐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건 주제 강의 때, 참, 아, 주제 강의만 좀 하는 거고, 센터 밑에 그대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워크샵 위주로 합니다. 워크샵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깨달아야지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월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거기 이제 저희가 하는 수원센터 거기는 좀 나름대로 비교적 한 150, 60명이 그런대로 그냥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는 그냥 다르게 모여서 하면 좋은데 아 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주말에 한번 그래서 일요일 날한번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도저히 안되신다는 분들 때문에 주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월요일날로 일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또 소문이 나서 이후에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는 일요일날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등록하시고 저기 오 월요일날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하시면 돼요